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림 벤나하 장문 주연신당 주연입니다. 네. <웃음> 네. 사람들, 셀프. 궁합보로 많이 오죠? 궁합보로 올 때는 다이 와야 돼요? 아니요. 따로 와도 돼요. 아, 4줄만 음, 다시 고고 음, 음. 궁합보로 많이 오죠? 근데 신점은 네.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전화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음. 얼굴 보고 그때그때 그때 뭐 10, 5분 단위로 기운이 올지, 1분 단위로 기운이 올지 뭐 음. 진짜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웃음> 자판인줄 알아 뭐몇 뭐 년도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은 사실상 헷갈려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받달라고 <웃음> 문의 런 사람도 있 <웃음> 그래서 안 봐줬어요 <웃음> 야, 내가 연예인이요? 몰라요 이랬어요 그냥 그거는 우리한테 <웃음> 우리 댓글 남기라고 해서 그리고 연예인 보는 건 사실 그닥 재미가 없어요 <웃음> 아, <그렇구나. 웃음> 사람 보는 게 재미있지 선생님 그래서 오늘 저희가 궁합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공합네 궁합, 네, 궁합 음. 한번 가시죠 남자분부터불러볼게요 남자, 부분부터 불러볼게요. 남자. Mm-hmm. Uh -huh. 많이 아껴주는데. 어, 이사 좋아요? 어, 좋은데요? 음. 남자는 어때요, 성경? 음. 집요해요. 집요해요? <웃음> 집요한 성, 어, 약간, 이 남자의 기운이 좋거든. 근데 여자 기운 못 따라가. 오, 여자 남자의 없이. 기운이 좋거든. 근데 왕이면 약간 왕자에 앉은 게 여자고 그 밑에가 행동대장? 음. 이런 느낌이지. 근데, 이 남자의 운기가 좋아요. 네네네. 그리고 집요한데 좋게 말하면 노력형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집요해. 그러니까 집요하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좀 질리는 스타일인데 질리는 스타일인데 약간 이이 이, 이 남자가 자기 자신을 잘 갖고. 오, 갖고다고요 응, 그러니까 잘꼭잘 생겨야만 되는 사람인 거지. 못생기면 손해보고, <웃음> 잘생기면 이득보는 건데, <웃음> 네, 네. 이 남자는 무조건 이, 자기 관리가 좋아요. 어... 응? 자기, 음, 집요하다 그랬잖아? 네. 자기 몸도 관리하고, 뭐, 자기 아무튼, 이, 자기 모든 걸 관리하는 거고, 뭐 갖고 싶은 게 많아. 갖고 싶은 게 많아서 노력을 하거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고, 노력한 거를 갖는다 소리가 나오는 남자인 거라. 근데, 이 남자가, 어... 조금 허, 헛, 뭐지, 뭐지, 완벽하지는 않지 아. 뭐좀 구석구석 조금 허당인 것도 있고 네네. 또 자기가 또 실수하는 부분도 많고 이게 말실수가 됐던 약간 이제 나서거나 뭔가 까불까불 한다기보다는 이 자기애가 남한테 나를, 마, 내가 나를, 마, 어머 죄송해요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남한테 나를 만족시키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 실수가 많을 수 있지 음. 이 남자는 그리고 혼자 실망했다가 혼자 좋아했다가 혼자 아쉬웠다가 혼자 갔다가 또 그걸 또 파냈다가 좀 집요해요 이 남자는 정신적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해 음. 음, 그렇게 퍼펙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여자가 엄청 머리가 총명해요 음. 그리고 운이 좋아 여자분음이 음, 여자는 어좀 운이 여러 방면으로 좋은데 약간 독박 운이 좀 있어요 좀 남의 걸좀 뺏는 운이 있고 이 재주가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머리 굴리고 살면 네. 돈을 억수많이 벌어요 오 어, 그래요? 음. 사업적으로 잘.. 사업? 사업을 한다고 해도 메인에 나설지 좀, 좀 자기가 다 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머리만 들어가지 행동은 다 주위에서 들어가고 이 남자, 이 여자는 왕이잖아요. 추종자가 많아요. 추종자가 많다. 근데 이 추종자가 굉장히 이 사람밖에 모르는 추종자. 그러니까 많아서 뭐 외로울 틈은 없어. 오히려 가깝하지. 어. 뭐, 올해 이분들 운은 좀 어때요? 좋죠. 이분을 운이 뭐 나쁜가? 나쁠 일이 있나? 시너지도 좋고, 합도 좋고. 근데. 이 여자는 어긋나지 않는 성격이라서 실수는 조금 안 하는데 소문이 소리 소문이 없이 그리고 이 여자가 뭔 실수라도 추종자니까 모든 걸 덮어버리는데 이 남자는 안 그래. 이 남자는 말실수 실수를 할수 있거나 행동실수가 좀 있기 때문에 구설은 좀 있어요. 구설은 있는데 올라갔다가 잠잠해지는 구설이기 때문에 딱 크게 신경 쓸건 없고. 두, 두 분이 사이는 어. 좋아 아, 좋아요 이거 봐야 돼뭐 좋은데 볼거 있나 그러면 궁합적으로는 선생님이 보시기에 뭐 100%가 제일 맥스라고 하면 몇 퍼센트 잘 맞는 거예요? 음, 120%? 아 그걸 넘어서서요? 넘었어요 왜냐면 여자는 아쉬울 게 없는데 좀 갑갑함을 많이 느끼는데 네. 이 남자가 잘 데리고 다녀 여기 아, 네. 가자 저기 가자 이 여, 남자가 남자는 행동 대장이기 때문에 왕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 그래서 이 남자의 포커스는 여자의 기분이야. 음. 여자 여자가 자기를 오해하거나 자기야 자기가 뭐 아무튼 자기 이미지를 아무튼 이렇게 해야 아무튼 이 남자가 잘 비유 맞춰 음. 주도권은 그럼 여자가 잡고 있는 은근한 주도권은 이 여자가 쥐고 있지만 대외적인 주도권 은 남자가 쥐고 있는 걸로 보여 여자가 그렇게 만들어 아, 귀찮은 것도 맞고. 또 자기가 불편한 것도 남자 시켜버리고 남자는 그게 나쁘지 않고 조금 나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죠. 그래서 이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금전복은 타고났다고 보고 서로가 타고났고 또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서 안정을 찾아요. 근데 남자의 가정은 별로지 않아? 가정? 부모. 아, 그건 잘모르겠아 근데 남자가 약간 여자 쪽에 많이 맞춰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남자가 들어와 버렸어 어... 근데 남자가 흔들리 이쪽에 들어오면서 안정되면서 뭔가 시너지가 올라가거든 근데 네. 남자가 자꾸 실수를 하는 게 있단 말이야 큰 실수는 아니어도 이말 실수나 네. 예를 들면 자기가 다살수 있는 것 마냥 자랑을 어... 하거나 자기가 다 해줄 수 있는 것 마냥 자기가 다 키워줄 수 있는 것 마냥 요런 거 허세가 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딱 부러진다고 보면 이 남자는 좀 그렇진 않거든 음. 약간의 정확하지만 허세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지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만족시키고 싶은 어. 사람이잖아 근데 상대가 어떤 착각을 하고 들어올지는 모르거든 그 경계는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약간 음, 음, 박쥐 좀그성사고도 있고 <웃음> <웃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만 중요,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지만 결론은 자기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남자가 집요하잖아 자기가 한 말을 진실로 만들어버려 그런 집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밀어붙이는 힘이 좋아 그래서 결론은 이 남자는 결론적으로는 결 과장이 어찌할지 결론적으로는 내 뜻대로 돼요 그래요. 내가 봤을 때 남자가 여자를 정취했을 거라고 보는데 여자를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집요하게 관심을 받으려고 무수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거야 여자는 어, 이런 남자가 재밌지만 약간 조금, 조금 고민할 수 있거든 그리고 결혼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잘 맞아요 자식복도 좋고 맞으그분도 자녀들 자식복도 좋고 줄줄이 날려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내가 끊겠지 자식복도 좋고 특히 여자가 너무 좀 탄탄해요 여러모로 많이 탄탄해요 근데 여자는 남의 기운을 좀 죽여 자기 기운이 좋기 때문에 남의 기운을 좀 죽여. 그래서, 크고 싶은 사람은 이 여자 옆에 있으면 안 돼. 아, 그래요? 음, 이 남자도 좀 죽었어요. 안정감을 느끼지만 조금 죽어. 이 음. 혼자 있을 때만큼 이좀 재밌는 구석은 사라지지. 음. 조금 엄해지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지. 네. 음. 이분들 그런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 질문해. 음. 이분들 진짜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다 알아요. 비랑 김태희씨. 나비 진짜 좋아했는데 언제요? 학생 때요? 나는 비가 탁 갔을 때 처음 나왔을 때난 얘가 뜰줄 알았어 음. 근데 비... 음. 문제 없어요 잘 살아요 아, 근데 얘 가져왔냐면 음. 루머가 하나 터졌어 루머 뭐라고 터졌냐면 토스타 아, A씨, 남자 <웃음> 미녀 골퍼 B 씨랑 이번 노래 중에 누모가 탔었어요. 어떤 미녀가 들어와도 김태희만 하나? <웃음> 그 그기는 그 <웃음> 하죠. 근데 그게 지금 B 씨랑 조정석 씨라고 이제 누모가 탔졌어요왜거들을 들어갔지? 근데 그 B랑 조정석이 공통점은 있잖아. 약간 친절 모드 그리고 즐거우려고 하는 분위기 메이크업 모드가 있잖아. 너무 여자가 앞서간 거 아니야? 남자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호감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내가 봤을 땐 100% 진실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음. 근데 이게 아무튼 루머긴 한데 <웃음> 뭐 누군가 터트렸겠죠 터뜨렸, 아무튼 이걸 이제 뭐 어떤 잡지사인가? 뭐디제 터트렸대요 이거를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튼 그런 사랑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이제 안 해도 안다 음... 어, 아내도 아는 상황이어서 뭐 헤어지라고 했는데 뭐 그럴 수 없다고 <웃음> 아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인터넷 기사 제가 긁어봤는데 이거 약간 소설 같고 아무튼 근데 제가 느끼는 건 태희 씨는 논쟁을 하지 않아요 음... 김태희 님은 뭐 이런 우리가 상간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여자는 논쟁하지 않아요 이 추종자 안에서 걸러요. 일단 그거부터 진실이 아니야. 아 그래요? <웃음> 그것부터 진실이 아니라고 보고. 왜냐면은이 집안에서 뭐 엄마가 나서서 이렇게 했다 하면 그게 좀 맞아떨어질 수 있지만 김태희가 나섰다, 김태희랑 얘기를 했다, 김태희랑 뭐 했다라고 네. 보기에는 김태희보단 김태희 추종자가 많이 나설 수 있고요. 그리고 B씨가 그런 거를 왔다 갔다 하게 두지를 않아요. 넘사벽이거든, 김태희는. B한테. <웃음> <웃음> 왜 이모가 어. 갑자기 다 했을 때잘됐 심심한가 <웃음> 보지. 아니, 얼마 전에 이, 이효리 임신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라고 다 지졌는데 안 했더라고요. 가짜 기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이효리. 근데 이효리가 제가 저도 이런 선생님들 되게 질문 많이 드렸는데 다 애의 그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음.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아, 그래서, 왔었고도. 어, 뭐야 이거? 이러고 봤는데 또. 관심 있게 보게 되잖아 <웃음> 했으니까 근데 아니 가짜 기사 너무 많잖아 네. 가짜예요. 아, 선생님 보시기에는. 가짜. 음 내가 보때는 가짜의 비가 비씨가 실수를 하는 편인 건 맞아. 네네. 근데 이 김태일이를 보물처럼 신조단지 자기 자식하고 아... 이 빔태일을 선녀랑 이신조단지처럼 생각을 하고 아... 자기가. 어, 언제든지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느낌도 있어요, 스스로는. 어.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바, 밖에 나가서 말장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성격이 있거든? 네네. 끼가 많은 거지, 그거를 바람 끼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 그리고 자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웃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게 거의 다 맞았어요. <웃음> 솔직히, 솔직히 관이또 있고 그러니까, 거울 보고 <웃음> 사는 남자인데 <웃음> 거울에 미치는 자기 모습이 추한 게되기 싫거든요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굉장히 멋진 남자이고 싶어요 네. 이 김태희한테는 네. 그리고 어, b 시 사주가 일부 종사가 조금 힘든 사주인 건 맞는데 음. 김태희를 만나면서 무릎을 딱 꿇어버렸단 말이에요 음, 그쵸죠치이 여자 기운이 더 세요 이 남자가 손바닥 안에서 놀아요. 김태희가 엄청 잘 관리하고 있어.